12월 11일 선후의 영상 이기 어, 오늘은 뮤직뱅크에서 처음으로 어, 스페셜 MC도 해보고 마지막에 엔딩도 오늘 해봤는데 사실 오늘 눈에 다래끼가 나서 사실 비주얼적으로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던 상태는 아니어서 뭔가 왜하필이면 오늘일까라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봤을 때 오늘 그래도 나쁘지 않았고 그래도 평소 나왔던 것처럼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만족하는 편이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다들 뭐 잘했다고 얘기해주기도 했어서 그렇게 뭔가 크게 신경을 써야 될 뭔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뭔가 머리도 이렇게 좀 가리고 있긴 한데 아무튼 오늘도 어 뮤직뱅크 촬영 정말 열심히 하기도 했고 또잘 나왔고 또 오늘이 뮤직뱅크 마지막 날이어서 그게 뭔가 아직 믿기지 않았는데 그래도 마지막 날에 MC도 해보고 뭔가 엔딩도 해보고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다 음, 아무래도 데뷔를 조금 늦게 한 편이라서 뭔가 다양한 음악방송을 많이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적게 나가는 대신에 임팩트 있는 그런 데뷔 경험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좀 남들 못지않게 그래도 만족하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 같고 활동하면서 이제 한 일주일 넘고 2주 가까이 돼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생각보다 음, 지치... 엄청 지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뭐 조금 더 파이팅하면은 뭔가 바로 활동이 끝날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렇게 뭔가 아쉽게 또 끝내고 싶진 않아서 그래서 뭔가 더 열심히 하고 싶기도 하고 음 그런 것 같다 요즘 활동할 때는 뭔가 진짜 꾸벅꾸벅 조는 게 그런 횟수가 좀더 많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음. 그래도 뭔가 무대할 때만큼은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더 좋은 퀄리티랑 확실히 무대에는 서보면 서볼수록 더 퀄리티도 높아지고 뭔가 좀더 카메라 찾는 것도 여유로워지고 좀더 화면에도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이래서 무대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다 음, 앞으로 더 많은 무대에 서서 다른 아티스트분들처럼 더 멋있고 더꽉 차는 무대 만들고 싶고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 그리고 오늘 MC를 통해서 좀더 많은 팬분들에게 더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선우의 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다 안녕